영상을 업로드할 때 최초 공개로 설정하게 되면 실시간 방송처럼 내 영상을 좋아하는 시청자분들과 영상을 같이 보면서 채팅창에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컴퓨터 유튜브에서 우측 상단에 카메라 모양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동영상 업로드를 클릭하세요 가운데 화면에 파일 선택을 누르시고요 업로드할 동영상을 선택한 후 영상 제목과 썸네일을 넣으신 다음에 다음을 누르십니다 여기서는 다들 아실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그냥 다음 다음 누르시고요 마지막 공개 상태에서 예약을 누르신 다음에 동영상을 업로드 할 날짜와 시간을 설정한 후에 프리미어 동영상 설정을 클릭합니다 카운트다운 테마는 총 15가지가 있습니다 어떤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총 15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신 후에 카운트다운 길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길이는 1분부터 5분까지 설정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리디렉션 설정과 트레일러 설정이 있는데 리디렉션 같은 경우 최초 공개 영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어서 볼 실시한 방송 또는 프리미어 영상을 추가로 넣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트레일러는 최초 공개 영상을 공개하기 전에 시청자분들이 지루하지 않게 15초에서 3분 정도 되는 길이의 영상을 내 채널의 예고편을 볼수 있게 하는 기능입니다 리디렉션 기능과 트레일러 기능은 일부 채널에서는 설정할 수가 없고요 이 기능을 설정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아직 유튜브에서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는데 구독자 1000명 이상이 된 채널만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인 것 같습니다